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주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밤 9시 44분이죠 오늘의 주제는 어, 대박 인생 어, 인생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깡통 인생도 수하게 많이 쳤습니다이 금융, 금융회사에 금융 취직을 한 이후 증권회사 다 다녔고 그래서 이 이론을 다 알고 있죠 뭔문가 없지않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증권사 직업보다도 저는 선물 옵션으로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 숱한 이야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남기는 동영상은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0% 생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짜지게 한다든가 편집을 한다든가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룸 그대로 남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예측한 대로 장이 정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가죠. 그죠? 힘들게 합니다. 정말 힘들게 해요. 장이 요즘 장이 이렇게 힘들게 간다 이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어, MACD는 매도신호가 발생이 되었고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뭐 0.5인데 실시간은 마이너스 1포인트입니다. 이제 갑자기 지금 폭락을 했어요. 음, 저는 오늘 추가 매수했던 거다 지금 수익이 나오고 했고 번 배팅을 좀 했습니다. 했고. 이제 저는 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형태를 보고 저는 외국인이 사건을 저질러 을 것이다를 보고 지금 계속 푸드 옵션으로 진입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결국은 예, 고수는 한방에 먹는게 고수입니다. 그죠? 외국에은 한방에 돈을 써서 담아 가요. 대단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지금 주식을 2,899억을 매도를 쳤고 선물도 1,570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콜옵션은 6억을 매도를 치고 푸드 옵션을 43억을 매수를 했어요. 대략 매수했죠. 이게, 그러니까, 아 저는 계속 지금 보세요. 선물을 이렇게 많이 매도를 쳤잖습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만 1조, 1조, 그죠? 그 다음에 2조, 2조, 2조 5천억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2조 5천억을 지금 선물 매도를 쳤어요. 음, 이렇게 큰 매물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 계속 제도 어, 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결제액장 약간 뭐 마이너스 1 4 1세개의 매일 감소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음, 하방으로 이 결제는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무료로 방송을 정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전문가가 없지요. 음, 겨우 한다는 것은 뭐 차트 분석밖에 안하는데, 차트 분석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런 주체별 동량이라든가, 흐름, 이런 거, 제가 저렇게 공개하고 있는 이런 모든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매매해서 어 느끼고 생각했던 거, 중요하다고 싶은 거는 지금 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을 43억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콜도 6억을 매도했고, 자, 금융투자는 오늘 1293억을 매도를 쳤고, 지금 연기금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6억밖에 매수 안 했죠. 연기금이 매도하는 날, 우리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제가. 내일 뭐 연기금이 팔지, 주식을 매도할지, 아턴 아, 지금 계속, 어, 아, 지금, 이, 이 라인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라인이 이 무너지면 아, 줄줄줄줄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제 생각대로 잘안 가요. 그죠? 아. 반등을 해 버리니까 엄청나게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추세전일 때는 한번만 했다가 다시 저점을 붕괴 시키거든요 하루나 이틀 뒤에 저점이 이제 내일 되면 이저점 무너지겠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도 안가면 참 저도 답답해요 지금 추세장은 추세장인데 우리 정신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견고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연기금에서 주식을 지금 팔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거죠 연기금이 팔아야 주폭 나게 돼. 주폭 나게. 그리고 금융 투자가 이제 숨을 주식 매도 하면서. 매도 차익을 하죠. 매도를 치는 말. 뭐 선물 매수하겠지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끝없이 내려갈 거예요. 지금 지금 10년 만에 대폭락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월병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는 14년 이 되겠습니다. 오, 나 여기 2008년도, 2008년도 14년 전. 2008년도 요모양하고 지금 현재의 요모양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반복이 되거든요. 쇄도 지금 마이너스 1.3% 하락합니다 세상은 반복이 됩니다. 전쟁도 터지고 이렇게 이런 원유도 폭등하고 뭐 삼고 시대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10, 12년, 지금 14년 만에, 강 모습이, 입모습입니다. 여기서 장대 운봉이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요 61선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을 붕괴시키면서 하향이 탈하죠. 그러면서, 이게, 121선까지 가버립니다. 그죠? 그서 장대 음봉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 모양이 딱그 모양이거든요. 이게 이제 61선을 이탈 하향이 탈하면서 121선까지 내려가는 모습 그죠. 190이 되겠죠. 그죠. 1차는 뭐320 포인트인데, 음, 그 다음에 300 포인트. 여기가 300 포인트. 이정도만 목표로 잡아도 굉장한거죠 그죠 음.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20포인트까지 지금 1차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길게 가려고 하면은 섬을 매도치는게 속 편합니다 여러분 어, 미니 선물 을 매도치는 것이 소편하고요, 옵션으로 가게 되면은 스프레드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2천만 원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여타 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2천만 원있어야 되고 옵션 매수만 할것 같으면 1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를 이 하고, 일단, 옵션으로서 길게 가려고 하,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옵션, 어, 매도 스프레드. 그러니까, 콜, 콜 매수, <웃음> 콜 매수. 그 다음에 콜 매도 큰 원을 물, 콜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레드 형식으로 가져가면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죠. 어, 큰 금액, 큰, 옵션 큰 금액을 매수하고, 어, 작은 금액은 매도하는 그런 방식자, 스프레드. 음, 한번 해볼까요? 그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음, 음 장기, 포, 장기적으로 가격갈 것, 장기 포지션, 옵션 장기 포지션. 시간가치를, 시간가치를, 시간가치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콜 매도. 금액이 큰 거, 금액이 큰 것을 매수하고, 여기 자, 이것을 왜도 <웃음> 하는데, 이제 스프레드, 코스프레드가, 이건 이제 코스프레드 해야 되겠죠, 지금 하방이니까가끔은 가격, 이제 가격이라 하는 거죠, 가격. 가격이 이런 것을 날씨하고 가격이 이런 것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원활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원활물 이런 거는 이제 거래가 잘안 되기 때문에, 2월 달걸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가격이, 가격이, 가격이 비싼 거, 그럼 가격이 3점, 요거는 매수하고, 요거는 매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프레드, 콜 스프레드, 풋 스프레드 거든요. 이걸 이제 같은 수량, 다섯 개면 다섯 개, 다 개를 요거는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한 가치가 아, 주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골복갈 수가 있습니다. 죠? 포스 330짜리를 매수하고 포 t 320짜리를 매도하면 예. 그런 거래를 예. 스프레드 거래라고 하죠. 요거 이제 길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매수하고 요거는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 옵션 매도를 하는 건데, 옵션 매도는 1일 정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중요합니다. 옵션 매도자는 1일 정산합니다. 일을 정산.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바로 반대되는 매매가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옵션 매수자는 이를 정상하지 않거든요 일를 정상합니다. 바로 손실이 나면 반대매매가 되면서 이 포지션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항상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옵션 매수자는 일일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여타 거이 2천만 원이 된다 옵션 매도를 하려면 옵션을 도 하려고 해도 하려면 기본 매차금은 2천만 원이요 옵션 매수는 뭐 1천만 원 말씀드죠. 옵션 옵션을 매수 그러면 네, 1천만 원말씀드됩니다 매차금에. 옵션 스프레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큰 것은 매수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것을, 가까운 거, 좀큰 거, 외가, 등가를 등가를 매수하고 외가는 매도하는 거죠. 가격을 매수하고, 매가격을 매도합니다. 이제 옵션 스레드입니다 이거 하면은 시간값치를 피할 수가 있어요. 계속 끌고갈 수가 있는 거죠. 장기 포지션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지금 나섰다 마이너스 1.63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주식 2,899억을 매도를 했죠 자, 주식은 이렇게 줄줄줄 줄 계속 팔고 있죠 2,899억 선물은 1,57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선물은 무적으로 계속 여기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하락할수록 어, 수익 나는 이번 장은 뭐 대... 어, 대박 터지는 장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대 주봉상 장대 은봉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마음이 그죠 애가 타죠 그죠? 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운 거그니까 뭐, 푸드없이 어, 매수해놓고 돼 가버려 야 돼요. 계좌를 아예 열어볼 생각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죠? 자, 콜 옵션은 6억을 내렸습니다. 콜 옵션은 43억 매수하면서큰 흐름은 지금 장대 하락을 지금 포지션을 그렇게 구축을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또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 동영상이 남아있게 되면 오늘의 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6월 물, 포 340짜리는 6.20이었습니다. 계속, 뭐, 큰 변동이 없이, 예, 음, 가격도 막, 평균 가격이 되겠죠. 그죠? 예, 아주 지금, <웃음> 가격이 저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 330짜리는 예, 3.3에, 만약에 6월 달이니까 이게 만약에 300 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게 30 포인트 되겠죠. 그럼 이게 0배 터지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아셨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푸330이 행사 가이330 이란 말이죠.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이 코스피 200 지수가 만약에 300 포인트가 되었다 6월 만기날 그죠? 300 포인트가 되어 버리면 이게 이 옵션은 30 포인트를 결제 받는 거죠. 지금은 3.3일이잖아요. 이 1배 1배를 결제를 받는 거죠.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되는 거고,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이 되는 거죠. 1배니까. 자, 지금 계속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런 대박이, 옵션 대박이 이렇게 행보할 때, 예, 각이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10배가 터질 수도 있다 이거죠. 계속해서 추풍낙엽 300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게 10배가 터지고, 외가이 같으면은 100배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1배가 그죠? 외곽이 만약에 300포인트다. 300포인트. 6월달 거. 이제 0.49죠. 이게 이제 0.49인데. 이게 만약에 300포인트까지 가버렸다. 100배가 터질락하면 엄청난데. 하여간 지금 그런 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세를 파악하도록 하죠. 저장을 딱 해놨다가, 이게 과연 몇배 터지는지 아주 중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금 14년 만에 오는 큰 장이니까 옵션에서 100배 터지는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옵션 만결, 내일 옵션 만결인데 뭐 100배 터질 것 같은데 지금. 그죠? 허허 <웃음> 어, 오늘 장이 100배가 터지겠어요 보니까 자, 푸드옵션 어, 320짜리? 0.01있죠? 그렇죠? 안 움직이죠 지금 330원 이건 움직였죠? 저가가 0.01있죠? 0.9까지 지금 거의 10배 정도 터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32는 어떻 그럴까요? 바로 위에 거. 오늘 저가가 0.0이죠? 0.16까지 8배 터졌습니다. 8배. 지금 이거는 실시간이죠? 현재. 자, 고습적인 선물 차트는 지금. 마이너스 1.95, 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식. 조가는 340.20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어, 오늘, 대, 콜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자, 이런 종목이 지금 막 아, 10배 터지고, 20배 터지고, 음, 100배 터질 수도 있다 이거죠. 2.00까지 가면 100배 터지죠. 2.00까지 100배. 음. 한번 소액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저렴한 상태가 됐고, 내일 옵션 만개리죠. 옵션 만기리면서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양매수 또 뭔가 그러니까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양매수로 푸스에 조금 비중을 실어서 이번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박 인생에서 말씀을 드렸고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옵션 투자로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옵션의 장기 포지션은 푸옵션 스프레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